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개념 PD 한 p d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핵심주거지에서 30억 자산 쉽게 만들기입니다. 절대값TV에서 말하는 절대값TV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은퇴 시기에는 최소 자신의 자산이 30억 이상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절대값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0억 자산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 나이 50인데 인생 반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시면 별다른 자본 없이 별다른 고민 없이 은퇴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30억 자산가가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길을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억으로 정한 것은 그 정도는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나는 더 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50억 만들기, 100억 만들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니 그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억 정도는 누구나 욕심 안 부리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원칙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이 정도 재산을 이루고 계신 분들 중 이런 방법으로 재산을 이루, 이루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회사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강남구 개포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분인데 물론 30년 전 이야기죠. 그곳에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계속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평수를 늘려가면서 지금은 50평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채 강남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차량이 한 50억 정도 되는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부동산 재테크에 관해서 전혀 모르십니다. 관심도 별로 없으십니다. 그냥 강남에 살았고, 모든 것이 편하니. 그곳에 살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았고 평수만 조금씩 늘려서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식이 결혼하기 전에 자식 결혼을 위해서 자식이 강남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채를 더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자기 사는 곳에서 평수를 늘리고 아들을 위해 집을 한채 마련했다는 것이죠. 단지 살아보니 강남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그곳을 절대로 안 팔고 하나 더 사서 결혼에 대비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재테크하러 집안에 돌아다니거나 갭투자하거나 땅투자 주식거래 전혀 안했다고 합니다 그냥 강남에 살았고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한채 장만해서 지금까지 자산을 이룬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강남에 이런 분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채 이상 가지신 분도 아주 많겠죠 오늘의 주제는 3,40대 자산 분리기에 관한 것인데, 제가 왜 굳이 이분을 예로 들었는가는 뒷부분 본론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계획을 짜서 준비하시고, 실천만 하시면 은퇴하시기에 최소 30억 이상의 자산가는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강남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남은 지금 8,4 기준으로 20억에서 30억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을 가지고 이제 강남을 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갭 투자도 안됩니다. 강남은 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 주머니에 또는 내 계좌에 있는 돈과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또는 팔아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같은 것이니 당연히 어느 정도 자산은 되어야 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월소득이 줄어드니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는 되어야 생활의 질이 높고 올라가겠죠 또한 자산의 규모는 사회적 레벨하고도 같습니다 자산이 사회적 레벨이 된다는 것은 자산의 규모는 생활수준, 만나는 사람의 수준, 가족의 삶과 질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집안을 평가할 때 또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오저 사람 자산이 몇십억대야? 몇십억 자산가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실수 좋던 사람을 평가하는 요즘의 잣대입니다오저 사람 100억대 자산가야? 하면 남달리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산은 자신의 기초체력과 같습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쯤에 일정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식들 시집장가보내는 밑천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은 기초체력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 또는 시집장가를 갈때그 어, 집안은 자산이 30억대 자산가요 어, 5 0억대자산가야 그러면 당연히 만나는 수준도 그렇게 되겠죠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산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것은 다 그것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0대 시작하셔도 좋고 20대에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깨어있으면 1 0대 시작할 수도 있고 2 0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10대, 20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0대에는 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20년 30년 운영을 하시면 여러분도 30억 이상의 자산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금 가치로 지금 현재 가치로 30억이니까 지금부터 만들면 그게 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30억 정도 되는 자산을 알토랑 같은 월급을 가지고 아껴서 30년 동안 모으면 목표한 자산이 만들어질까요? 물론 아끼고 아끼면 매 억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현금을 은행에다 맡기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몇십억 되는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전문성과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많은 돈은 벌었다. 뒤에 그런 사람이 제가 저는 저의 경우를 뭐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으로 돈 벌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저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월급을 가지고 종잣돈을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최소한 아파트를 계약할, 계약할 계약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산을 불리는 데는 부동산이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입지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중성, 즉 절대 늘어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좋은 입지면 서로 사려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숫자는 분명히 한정돼 있겠죠. 그러나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돈 많은 부자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강에 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겠죠. 희소가치가 있는 좋은 입지 아파트를 사놓는 것입니다 둘째 주식처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식은 어느 날 회사가 망하면 상장폐지 상장 되거나 실적이 계속 나쁘면 가격이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장폐지가 되는 거죠 그럼 종,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역시 부, 부중성의 성질이 있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해지가 되고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상승폭이 더 큽니다 셋째, 자신이 사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문제이니까 자신과 가족들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좋은 주거지를 산다, 핵심 입지를 산다 그러면 내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와이프도 좋은 커뮤니티에서 좋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핵심 입지에서 생활의 질도 높아지고 나의 자산도 올라가고 일석이조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절대갑튜브의 개장필이 피디, 한피디였습니다.